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 짜자잔 통일이 된다면 가자 어, 제가 통일에 관련한 파워포인트를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많은 시도를 하면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비슷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렇게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파워포인트의 색상과 그리고 느낌이 달라졌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통일에 관련한 이미지에 맞는 그런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지금 보면 보통 통일에 관련한 이미지를 찾으려면 뭐 구글 검색이나 뭐 이렇게 찾았을 텐데 구글 검색으로 찾는다면 이런 이미지는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어, 좀 느낌 있고, 그리고 뭔가 좀 ppt를 만들 때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ppt를 좀더 세련되게 만들고 싶다면, 이제 이미지를. 한번 잘 찾아봐야 되겠죠 일단 통일에 관련한 이미지를 찾기 전에 저는 GetImagesBank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통일에 관련한 이미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여기에 바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이곳은 어,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프리미엄 이미지 어, 돈 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무료 이미지를 쓰는 게 좋겠죠 오른쪽 상단에 가면 무료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미지는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무료 이미지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이미지가 많아요 여기 있는 이미지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아이디 하나당 하루에 3컷씩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일단 통일이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오 생각보다 좀 진짜 느낌이 있죠 이런 느낌 있는 이미지들을 활용해 주실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음 여기에 있는 자요 이미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이걸 선택하고 그리고 ppt용 png 파일을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무료 다운로드를 누르신 다음에 파워포인트 안에 삽입해 볼게요 짜잔! 자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아 봤어요 자 이런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파워포인트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저는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음 되게 예쁘죠? 자 이렇게 냅두고 이렇게 중앙으로 일단 이렇게 크게 키워줍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다른 색깔로 채워볼까 하는데요 도형, 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그리고 똑같은 도형을 오른쪽에 하나만 더 그려줄게요 Ctrl Shift 키 누른 채 복사를 해준 뒤에 이거 두 개를 그룹화 시켜줄게요 이후에는 이렇게 끼워서 딱 절반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그룹 해제 이제 색상을 개체 서식 들어가서 선업 음. 좀 어두운 색상, 왼쪽은 밝은 회색. 자 이런 색이 낫겠네요. 자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 하면, 자 이렇게 일단 1단계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이 넣어야 할 정보들을 도형으로 표현해 볼 건데요. 바로 인포그래픽 형태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중간에 글을 적어 볼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 찍어서 음, 통일이 되면. 글꼴 키워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글꼴을 바꿔줄 건데요 저는 대한민국 독도체라는 글꼴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꼴의 색상도 흰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런데 잘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림자 효과를 살짝 줘서 좀 느낌 있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선 도형을 그려볼 건데요 삽입 도형 선 도형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의 색상을 흰색 대시 종류를 이렇게 점점 점점 하는 걸로 바꿔줄 거고요 너비도 좀 이렇게 한 3.5 pt 끝 모양 종류를 원형으로 바꿔줄게요 그렇게 했더니 뭔가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바뀌었죠 자 이것으로 구분을 해주는 건데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복사 자 이제 왼쪽 상단 왼쪽 하단, 오른쪽 상단, 오른쪽 하단에 인포그래픽을 넣을 수 있는 하나의 칸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안쪽에다가 하나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일단 왼쪽에 있는 것부터 넣어볼 건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저는 그냥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피스 365 파워포인트 안에는요. 삽입 아이콘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누르시면 여기에 다양한 아이콘들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것을 선택해볼게요 삽입을 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런 모양의 색상을 이제 한좀더 어두운 색상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자, 인구가 통일이 되면 인구가 좀 많이 늘겠죠 인구가 늘었다는 라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이 아이콘을 그대로 복사해서 좀더 크게 만들어줄게요 그냥 그래프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이콘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삼각형 도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어 굳이 꼭 아이콘으로 안하고 안 하고 이렇게 도형만으로도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게 되는데 이 도형을 오른쪽 상단으로 아 오른쪽으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채 복사해서 키워주고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채 복사해서 키워주고 만약에 모양이 같지 않다면 이렇게 맞춰주면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죠 색상은 이제 흰색 회색 더어 회색 이런 식으로만 바꿔줘도 그래프 같은 모양이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원 도형을 하나 삽입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없음 흰색 그리고 여기 안쪽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콘을 삽입해볼 수 있겠네요 삽입 아이콘 저는 철도 그림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철도 철도를 아 요거네요 철도를 삽입, 그리고 통일이 되면 철도 산업이 더 많이 발전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오른쪽에 텍스트를 입력하기만 하면 끝.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 아래쪽에다가도 그래프를 만들어 줄 건데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저는 이번에 여기에 있는 사각형, 둥근 모서리 도형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다가 하나 그려주시는거죠 그리고 선없음 흰색 그리고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줄 거예요 Ctrl Shift 키 누른채 복사 Ctrl Shift 키 누른채 복사 복사 복사 길이를 조절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봤더니 도형의 간격이 잘안 맞죠 도형의 간격이 맞지 않을 때는 전체 다 선택해서 홈 정렬 맞춤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눌러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간격이 동일해집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어, 인포그래픽 만드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런 방식으로 도형과 아이콘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멋진 인포그래픽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색상에 맞게 색상을 바꿔주시기만 해도 더 세련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 진짜 통일이 되면 좋겠네요. 물론 완벽한 통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남북이 평화로운 그런 한반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지세상의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